또저 방금 퇴근했고 오늘은 회사 일찍 퇴근하는 날이었는데 회사에서 아침부터 계속 짜파게티가 먹고 싶어가지고 점심도 안 먹고 뒤다가 오는 길에 짜파게티 한잔싸습니다 <웃음> 제가 짜파게티 먹고 싶었던 원인이 이 파김치예요. 그래서 에다가있더현장 집에 오는 길에 사온 젤리예요, 여러분. 제가 하리보 진짜 좋아하고 그중에서도 만맛 나는 젤리를 진짜 좋아하는데 젤리가 원래 이거 하나에 2,000원이잖아요. 근데 하나에 1,000원씩 파는 거예요. 3개에 3,000원. 그래서 3개 사왔습니다. 지렁이 맛을 먹어봐야겠어요. 한번더요 뭐지? 나 이런 거 안에 주문 안 했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케이크에 뭐 꽂는 그런 건가 봐요. 서비스로 주신 거 같고. 그리고 이거는 케이크 그리는 펜. 그리고 이거는 생크림 바르는 도구랑 스파클링인가? 그거고 초하고. 그리고 요거는 생크림이 왔어요. 이거는 냉장고에 넣어놔야겠다. 생크림. 여러분 이걸 제가 오늘 왜 샀냐면 은 오늘이 남편 생일인데 제가 원래 남편 생일때만 항상 이니셜 케이크집에 케이크를 맡겼는데 이번에는 한번 만들어 주고 싶어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아무튼 생일 선물은 샀는데 편지랑 포장을 안 해가지고 그것만 사러 다이소 좀 갔다 오려고요 가 <목소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 아, 아. 여러분, 다이소 갔다 왔는데 딱살 거만 사고 나왔어야 되는데 물건 보너 정신 팔려가지고 좀 늦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남편도 퇴근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사냐? 일단 이 시장 시장 바구니,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버렸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 들고 다니는 시장 바구니가 엄마가 반찬 주실 때. 그냥 싸주셨던 시장 바구니인데 뭐였냐면은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당신은 괜찮은가요? 막 이런 거, 거 써져있는 이 시장 바구니 를 들고 다녔는데 예쁜 게 갖고 싶어가지고 일단 요거 2,000원 주고 샀고 그리고 한개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핑크색이랑 세트로 갈색 모양 요거도 샀고 그리고 이거 요거 샀습니다 근데 요거도 샀고 그리고 지퍼백. 지퍼백, 이것도 다 떨어져서 샀고. 모델링팩, 이게 분명 제가 샀거든요. 근데 없어져가지고. 하나 더 샀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편지지. 온도계. 최근에 마들렌이랑 휘낭시에 만들었는데, 온도계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온도계 없이 했더니 좀 망한 것 같아가지고. 온도계도 샀고. 다이소 브러쉬가 괜찮다고 해서 일단 이것도 샀고. 그리고 네, 이것도 샀습니다. 그래서 다이소에서 25,000원 지르고 왔을 때 어쨌든 지금 좀 늦어가지고 빨리 케이크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아 어, 여보세요? 아 이제 퇴근합니다. 고생했어요. 그래요. 네. 요 네. 어떡해. 여러분, 케이크 만들지도 않는데 벌써 남편 퇴근했어요. 진짜. 내가 제가 막걱장 부려가지고. 남편이 초코맛을 좋아해가지고 초코케이크를 와어요 음 음... 음... 도저... 귀여워 남편 생일 케이크 그 완성 <웃음> 생각보다 잘한 것 같아, 나 이거 쓸거 쓰고. 안경도 쓸거어때 쓰고. 여러분? 이거 너무 숨겨 보이는데? 여러분, 카메라 이불 안에 숨겨놓고 아, 여기 안에 숨어 있을 거같 이 d 감 n 서프라이즈를 하고 있나 여여 p 네여 s e d you're hungry. I love you, man. I love you, man. t 마 a n k y o 얼마가다 여보서 내가 만들었어. 오 대박. 오늘? 어. 어떻게 어때? 만들었대? 어때? 대박이다. 짜잔 여러분 해를 사왔습니다. 피클 장난 아니다. 응. 와. 아 너무 소박한 생일 상인데? 응. 왜 이렇게 왜 소박해? 이렇게 거창한데? 내가 생일 선물 도 준비했어요. <웃음> 이십일 년 사이가 남편이 고른 생일 선물이에요 <웃음>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편지도 있어요. 어머나, 읽어봐야겠네. <웃음> 소리 내서 읽는다. 아 소리 내서 읽지 마. <웃음> 그렇게 오래 읽을 내용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읽어. <웃음> 사랑해요. <웃음> 속독하는 게 아니야. <아니니까>. 생일 축하해. <웃음> 너무 많이 주셨어 세지? 음. 진짜 아니 요즘에 와사비가 너무 센거 같아 응. 음. 음. 음? 그래도 맛있네 해먹요 음. 저것도 음. 한세번먹어야 오! 오 예쁘다! 오 예쁜데? 오오 <웃음> 완전 고급진데 음. 우와 한 잔만 주세요 얼굴 너무 빨간데? <웃음> 오 딸기 먼저 가득하네 이야 먹어볼까? 음. 여보 먼저 먹어, 여보 케이크니까 고마워요 음? 음, 맛있어? 응 음, 맛있다 진짜 이거는 방금 만든 맛이구만 음, 음 그지응 음. 신선도가 달라 음 공장에서 찍어 나온 거와 신선도가 달라.